특히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을통해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의 전통이 꽤 오랜 기간 있어 왔습니다. 그러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,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는 깨끗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.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그리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.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갑니다. 이제 30분이 남았는데 그 5년을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전 내로남불 이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. 그중에서도 조국, 추미애, 박범계, 이 문재인 정부의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합니다.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어, 한 번. 그 우리 또 김남구 의원님이 웃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. 의...